나, 둘, 셋, 홍아, 민텔라, 종아, 민텔라, 태경, 민텔라, 은지, 민텔라, 상석. 자, 오늘은 무슨 노래가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가 그 구독자분께서 MTPC 노래 맨날 이렇게. 가달라고한번 했잖아요 근데 마침 지난주에 영상 하나가 노래 하나가 공개가 됐어요 음. 그래서 음. MTPC의 오늘은 좀 따, 꾸하기 따 이란 노래를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약간 현재의 우리라는 음. 음, 어, 음. 말이거든요 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 함께 보시죠! 이게 MTP? 음. 어, 자기 회사가 따로 있나 보다 음. 아, 그러네, 야, 나 몰랐어. 지금까지 몰랐어? 어, 나 몰랐어. <웃음> 뭐가 써? 연설미가 <웃음> 좀 없네. <오네. 웃음> 약간 재벌가? 응. 그런 건가? 아니면은... 킹스의 느낌 살짝 나는 거 같은데? 과거 회상인 거 같아. 아까 떨어지던 음. 게제 최근인 거 음. 같아. 음. 와, 약간 느와르. 그치, 약간 그런 느낌. 느낌. 그 대부 있잖아. 음, 마피아 맞아. 느낌. 갑바다. 근데 얼굴이 너무 곱게 생겨가지고 안무없다 안 그래요 내가? 근데 <웃음> 또 모르지. 응. 보다 보면 무서워. <웃음> 너무 분위기가 좋다. <웃음> 조폭 그런 느낌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조폭이어도 충분히 이럴 수 있어. 조폭이 분위기 좋으면 안 돼. <웃음> <웃음> 거 음. 같은 여자다. 너무 이쁘다. 너무 생각했던 거랑 지금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 되게 강렬한 비트가 음. 나올 줄 알았는데. 시작할 때 누구 죽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지. 첫 눈에 반했나 보다. 또, <웃음> 음, 또 반했네. 약간 재벌가의 사랑 그런 얘기네. 약간 족폭보다는 음. 뭔가 계절과도 관련이 있나? 막 낙엽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음. 너무, 너무 돌아다니는데? <웃음> <웃음> 그래도 아직까지 좋은 이미지야. 사람들도 인사해줘. 약간 지역 유지? 그놈, 음, 그놈, 뭐 수도... 음. 그 약간 옛날 놈 그놈, 그놈, 그놈, 그놈, 그그 여자지? 그맞는아그닌 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놈, 그 쟤가 웃스러 줘라 딱 그건가보다 되게 당찬 기죽지 않고 아막 그런 캐릭터나 아 빠져 들고 있어. 맞아. <웃음> 저 시선. 어, 니네가 네가 뭐 재벌이든 뭐든 난, 난 상관없다. 그리고 그거에 또 이제 받아내 응. <웃음> 그 포인트. 이런 여자 처음이다. 야 너무 그윽하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나 지금 느꼈어. 저 눈빛. 어. <웃음> 아 너무 우그라 <우울하더라고>. 들어. 저 눈빛. <웃음> 뭐야? 그 맥주? 패션 프로츠아 맛있었는데. <웃음> 뭐 들어있는 거야? 서민 음식을 먹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 아... 이재용이 라면 먹는 느낌? 그런 거? 음... 이재용씨가 그렇게 재벌 대단한 거 아니라고 했어 <웃음> 아 진짜? <웃음> 그래 이재용도 삼성포 쓰는데 <웃음> 삼성포 쓰면 다 똑같은 사람인 거야? 아니 삼성포는 그래. 쓸수 있어. <웃음> 강요 아니야 저거? 음. 음. 음. 괜찮아. 음. 꽃보다 남자 금잔디 같은 재질이 <웃음> <웃음> 오이 연출. 음. 음. 서민과 재벌 이렇게 가지고 음. 보여주는구나. 아 벌써 지금 날 잡은 거야? 데이트하기로 한 거야? <웃음> <웃음> 저런 방식이 어필이 되나? <웃음> 돈이 있다면. <웃음> 근데 누가? 저렇게 제안하면 한번 나가보고 싶을 것 같긴 해 음.. 믿지와 범전이니까 네. 언제 제발 만나보겠어 아 근데 저 경험원 따라붙으면 나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무조건 만나지 아 그래? 어. <웃음> 경원도다 <웃음> 돈이야 막시간낭나 그래. <웃음> 아, 너무 속물적인 거 아니야? 아 <웃음> 세상 돈이야 돈 없이 못사아 <웃음> 옷이 바뀌었어 지금. 다른 지금. 다른 날이가 음, 그럼. 다른 날이야. 또 바뀌었어. 오 어, 시지 아니지 이거. <웃음> <웃음> 너무 이쁘다. <웃음> 오. 야 많이도 돌아가. 아, 뭔가 결말이 안 좋을 것 같아 벌써. <웃음> 왜 왜? 이렇게 사랑만 하다 끝나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약간. 죽어다 죽어야 역경이 있겠지 <웃음> 또 막. 그치? 아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막 너가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냐 막 그러면서 아 남자가 떨어진다. <웃음> <웃음> 초반에는 갑자기? 반대. 어, 반대에서 <웃음> 아니면 남자 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음. 부자가 망해도 3대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랬어. 3대째일 수도 있어. <웃음> 흑백 백으로 하니까 더 매력있네 이 부분이 야넌 남자가 이런 이벤트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웃음> 내가 딱 물어보려고 랬거든미래한테아남자 <웃음> 우리한테 <웃음> 아니 <웃음> 만약에 여자가 앞에서 막 노래 불러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어... 근데 나는 저렇게 노래 잘하면 좋을 것 같아 음... 음... 사람 있는 데서? 난 상관없어 <웃음> 다, <웃음> 다 완석이야 <웃음> 여기에 제가 신분지 씨한테 박신영처럼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 <웃음> 애기야! <웃음> 애기야! 감당할 수 있겠어? <웃음> 잘 부르면 아, 잘 부르면? 그리고 잘생기면 음 응. 잘생겼는데 못 부르면 아니야 아니야 싫어 어. 차은우가 응. 못 부르면 어 뭔가 지금 어 분위기가 안 좋아 어 그러네 어 여기 왔는데 뭔가 반대파 응. 사람들이 막 있는 거냐 어, 어. <웃음> 역시 아 그러네 응. 어 장르 확 바뀌네 납치 당한 나보다 그래서 그럼 어. 느와르가 맞네 응. 그렇 원래 왜 상대파, 보스, 여자 이런 거고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납치하거나 맞아. 그렇잖아 아 그러면 좀 보디가스도 붙여주고 해야지 <웃음> 돈이 딸려 그냥 보내면 어떡해 본인한테 보디가스몇십 명이 넘어 <웃음> 두 명만 붙여 <웃음> 그러니까. <웃음> nếu b ó n h i ề câu tố khác thì có thể đ ế n cuối tận rồi 체스가 뭘 상징하는 건가? 그 방금 퀸이 떨어졌거든. 아 음. 맞아. 퀸이 떨어졌으니까 약간, 약간 복선 음. 그래서 여자가 죽어가지고 얘도 따라 죽는 그런 느낌인 건가? 얘가 이제 복수를 하겠지만 여자가 죽으면. 음. 근데 꼭 이럴 때 성급하잖아. 뭐 음. 보디가드 놓고 간다거나 음. <웃음> 급해가지고. 음. 함정인지 함정인지 알지만 나는 가겠어습 맞아. 맞아. <웃음> 보스 합정일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잖아. 아. <웃음> 아니면 혼자 오라고. 음. 어, 전화해서. 아, 아, 그치. 아무도 데려오지 마라. 아니면 이 여자 죽는다. 음. 음. 음. 그럼 여자는 살겠군. <웃음> 얘는 죽겠군. <웃음>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웃음> 여자는 살것 같다. 어. 24시간이야 또. <웃음> <웃음> 잘 잡았어. <웃음> 아직 2.5단 거 아닌가 봐. 저 읽을 줄 아냐? 너 음, 무슨 뜻인 지 알아? 뭔가 음, 음, 음, 없이 달, 달다였는데? 단 것? 단것 파는데? 달달한 밤이네. <웃음> 지금 생매장 강하게 생겼어. <웃음> 헐! 뭐야? 여자만 혼자 탈출한 거 아니야? 옆에 운전기사는 누군데? 그 남자가 보낸 운전기사 아니야? 아 함정인가 보다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했는데 여자는 다른 곳에 있었던 그런 거 아니야? 아. 아. 까지 모르겠어. 남자 얼굴이 되게 평온한데? 괜찮은 아니, 척 하는 아, 거 아니지? 아 그러네. 뭐? 서로 다른 곳에로 전화하고 음... 있는 거지 또 막.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거기가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건가? 그런 아니, 거 같은데? 뭐. 아니면 통화가 안 돼가지고. 어. 아니 여자 아는 거지. 남자가 죽을 거란 말이지. <웃음> 그니까 러 저렇게. 럽게 울지? 음. 근데 아까 저 여자가 그 옷을 받았단 말이야. 음. 보석함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어, 옷. 아. 근데 저거 그 남자가 원래 주려고 준비해놨던 거여가지고 알면서 그런, 그런 걸 수도 거구나. 있어. 못 됐어. <웃음> 약간 여자친구의 두 닮았는데? 예린. 어 예린. 예린 닮으셨다. 비슷해. 음. 떨어지는 거야? <웃음> 맞네. <웃음> <웃음> 뭐야? 아, 뭐 우리 15분 다본 거야? <웃음> 왜 이렇게 빨리? <웃음> <웃음> 순삭. 순산... 오, 아. 아니네. <웃음> 아, PPL이다. <웃음> 갑자기? 우주 아니야? 하? 그... <웃음> <웃음> 이거 <이게> 뭐야 <웃음> <갑자기> 우주야 <웃음> <웃음> 뭐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조선에 비해서 스마트폰이 너무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웃음> <웃음> 지금인데 그냥. <웃음> 그 마지막은 뭐지 그러면? 꿈꿈 걸까? 모르겠는데. 아예 모르겠어, 진짜. 응. 음, 전혀. 음. 정아나 오늘 영상 어땠어? 나는 처음에 그 서로 이렇게 만나기 전에 뭔가 장 준비하는 장면이 딱 서로 반대로, 그러니까 완전 반대의 느낌. 한 화면 안에서 서로 준비하는 모습이 약간 반대는 느낌. 약간 거기 안에서는 약간 좀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비시킨 것 같은데 그런 영상미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음. 나는 나는 그 뭐지? MTPC가 인상이 되게 선한 인상이잖아. 그래서 뭔가 아무리 이렇게 험악하게 꾸며도 음. 왕자 같아. 음. 보스보다는 맞아. 왕자 같아 왕자. 나는 원래 NTPC 노래 되게 좋아하잖아. 맞아, 알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알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노래 너무 좋아서 음 엄청 흥얼거리면서 봤어. 음 나는 오잉? 그 시골 것 같아 마지막에. 아, 맞아, 맞아. 나도 이해 못하겠어. <웃음> 그래서 <웃음> 어. 우리가 베트남어를 잘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내용이 이해가 됐는데 음. 마지막이 오잉 싶어서 뭔가 해석을 보고 싶은? 아, 어, 되게 맞아. 되게 궁금증을 유발했던 그런. 되게 재밌는 뮤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재미가 음. 있지. 음.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마지막 부분이 살짝 좀 이해가 덜된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란에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해서 더잘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진짜 마지막 미스테리네. 맞다. 아, <웃음> 아직도 지금 뭐 뭔가 생각하고 있어. 나도. 그러니까 둘이 땅 모색한 거. 뭐야? 아니면은 다음 곡에 대한 티저일 수도 있고. 어. 아예 상관없는 아예 뭐 그런 걸수 <웃음> 아니야, 근데 옆에 바람개비 있었어. 아 진짜? 하자 어디서부터 하면 돼? 나럼내안내 내 물어볼게, 조만 씨 어떠셨지? <웃음> 아, 괜찮다, 본인한테 조만 씨는 어떠셨죠? 뭐가 괜찮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갑자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웃음> 아는 그씨 어떠셨지? 아 정말? <웃음> <웃음>